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계획했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구독자님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반려견 여행지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반려견과 같이 할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편에 걸쳐서 제작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으로 경기도의 반려견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정말 알찬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워낙에 반려견 여행지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서 기획해서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후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니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 첫번째는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람 한명하고 반려동물 한두가 4시간 이용하는데 4 0 0 0원입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연결되어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곳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반려견 테마파크인데요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개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기본적으로 드넓은 잔디 위에서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들이 별도로 나뉘어져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반려견이 산책할 때는 항상 강아지 리드주를 하고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는 리드줄 없이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각자 정해진 구역에서 보호자의 지도 아래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반려견이나 보호자나 아주 쾌적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말고도 광장에는 여러가지 행사도 진행하고요. 행사가 없을 때는 반려견하고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동반 가능한 카페도 있어서 반려견하고 같이 카페에서 쉴 수도 있고요. 어, 반려견 누리터 반대쪽으로 가면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미니 동물원도 있습니다 미니 동물원에는 토끼나 공작새도 있고요 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오기에도 참 좋을 듯 하고요 오산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도태, 펫 미용실, 유기견 지원 센터, 입양 사무실, 반려동물 등록실하고 펫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바로 옆에는 오산맑은터 공원도 있는데요 우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바로 옆이라서 같이 가시기에도 좋고요. 이곳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입니다. 반려견과 같이 가볼 만한 경기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반려견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우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 두번째는 광교호수공원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65로 찾아가 면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금이 있습니다만 3시간 이내는 천원이고요 사실 광교호수공원은 제가 대학교 신입생때 mt를 갔던 곳이기도 한데 요 이곳은 원천 저수지로 불리던 원천 유원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광교호수공원은 크게 신대호수 쪽하고 원천호수 쪽으로 볼수 있는데요. 커다란 두 개의 호수를 어우르는 정말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공원인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반드시 리드줄을 잡고 가시는 합니다. 광교호수공원이 좋았던 게 반려견 내변 봉투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교호수공원에서도 목줄을 풀고 놀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광교호수공원에서 원천호수 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원천호수공원일텐데 잔디광장에서 돗자리 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호수를 보면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저 멀리 전망대도 있는 즐길거리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원천호수에서 신대호수 쪽으로 가다보면 살짝 언덕진 곳에 들판이 있는데요. 이것도 둘레길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 사이로 푸른 잔디밭이 참 인상적인 곳인데 조각 작품들도 곳곳에 있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대호수 쪽의 데크길을 따라서 호수가를 산책하시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제3주차장으로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견 놀이터가 나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하고 소형견 놀이터로 나눠져 있어서 보호자 관리 아래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금지 반려견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반려견과 같이 갈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광교호수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 세 번째는 분당중앙공원입니다. 분당중앙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분당중앙공원은 넓이 약 4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1994년 7월 30일에 개원한 공원이면서 분당 시민이 찾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입니다. 분당중앙공원은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있는데 오심 속에 이런 우거진 숲속이 있었나 할 정도로 멋진 산책로가 있는 곳입니다. 분당중앙공원은 분당호, 중앙광장, 잔디광장, 순회정, 꽃무리등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야외 광장에서는 전에는 음악회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행사들도 곧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잔디광장에는 돗자리 펴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분당중앙공원은 여름에 끝날 무렵에 가면 좋은데 꽃무릇거리가 있어서 꽃무릇을필때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쉴 곳도 있어서 앉아서 힐링하기에도 좋고요. 어, 배드민턴장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호 앞쪽에 가면 볼거리가 더 많은데요. 순회동 가옥이라고 해서 1980년대까지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한산이씨의살림집중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돌마각이라고 해서 멋진 누각이 멋스러움을 더해주기도 하고요. 가볍게 운동할 곳도 있고요, 시원한 물줄기는 내뿜는 분당호 주변으로 산책코스도참잘 되어있습니다. 분당중앙공원 역시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서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공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려견과 같이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분당중앙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 네번째는 평택 동복천 바람길숲입니다.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은 경기도 평택시 비선동 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통복천 바람길숲은 평택에 흐르고 있는 하천인데 하천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평택 통복천 바람길숲을 반려견과 같이 가는 여행지로 추천해드린 이유가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소로 찾아가시면 평택에 새로 생긴 반려견 놀이터 동석 반려견 동반 쉬미쉼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반려견 놀이터처럼 목줄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공삭 달려간 동박 시민쉼터는 제가 이른 아침에 방문해서 강아지와 같이 오신 분은 안 계셨지만 이곳은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니까 방문하실 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박 반려견 동박 시민쉼터에서 반려견하고 신나게 뛰어놀고요 이제는 리드선을 차고 동북천 바람길숲을 산책하시면 되는데요. 동북천 바람길숲도 새롭게 조성한 곳이라서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대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도 조성되어 있고요 약간 감성적인 흔들리자가 있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면서 쉬기에도 좋습니다 통복천 바람길숲을 산책하실 때는 반드시 반려견 에티켓을 준수하셔서 산책하셔야 하고요 반려견과 같이 가볼만한 경기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요 반려견하고 통복천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통복천 바람길숲에도 꼭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 다섯번째는 평택 신당글린공원입니다. 평택 신당글린공원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평택강로 9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모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이른 아침에 방문해서 산책하면서 평택 신당글린공원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아, 이곳은 야구장이나 농구장, 놀이터, 산책로까지 정말 알찬 공원이더라고요 평택 신당글린공원은 반려견 놀이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신당글림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동반 심의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3월에서 11월 말까지 운영하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간단하게 강아지들이 놀이를 할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서 반려견이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듯하고요. 이곳 역시 대형견하고 소형견의 놀이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택신당글림공원은 인상적이었던 게 산책로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약간 어느 산속 둘레길처럼 되어있는 곳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니까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 신당글림공원이 있는 곳은 서해랑길 평택 86호스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산책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평택항 홍보관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기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평택 신당글림공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견과 가볼만한 경기도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비해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